오늘은 레이 블로우 팬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의 글로브 박스를 먼저 제거해 줍니다. 글로브 박스가 다 내려가면 이 상태에서 핀을 뽑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핀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우 박스를 탈거한 후에 이 밑에 있는 펜 이것을 분해를 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나사가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이 나사를 모두 풀어서 빼줍니다 나사를 풀러주고요 이쪽에 있는 나사를 풀러줍니다 주먹드라이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한 길이에 십자드라이버만 있으면 쉽게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를 모두 풀면 이렇게 팬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또 물로 청소를 하면 더럽기 때문에 한번 청소를 해주고 다시 재조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 잭 분리는 여기 버튼을 누른 상태로 빼주면 쉽게 눌러서 빼주고 지금 가운데 있는 워셔만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빼내주면 됩니다. 양 발로 테두리를 잡고 손으로 살살 힘을 줘서 양손으로 힘을 주고 잡아당기면 뽑힙니다. 그래서 팬을 모터 와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 안쪽이 시커멓네요. 손으로 닦아보면 상당히 더러운 걸알수 있습니다. 이 팬이 내부 공기 순환을 시키던가 에어컨을 작동할 때이 안으로 에어컨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러우면 안 되겠죠? 깨끗이 청소해주고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잘 말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립하기 전에 이 부분에다가 구리스를 발라줄... 줄 겁니다 구리스를 발라주는 이유는 여기 심이 보면은 녹이 슬었죠 녹이 슬어서 잘 빠지지가 않는데 여기다가 구리스를 조금만 이렇게 붙여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해할 때좀더 쉽게 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끼워주고 다시 반대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가운데 C자형 클립은 드라이버 뒷부분을 이용해서 밀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고정이 다 됐으면 잭을 먼저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서 나사를 조여주기만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성단이랑 맞게끔 위치를 잡아준 다음 볼트를 조여주기만 하면 작업은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컨 필터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에어컨 필터의 상태가 안 좋으면 교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글로브 박스를 조립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